마지막 산책이야. 아 와. 이모 이모 괜찮을까? <웃음> 너 없이 <혹시> 괜찮을까 이모가? <웃음> 얘는 이모. 괜찮은데 너는 괜찮을까? <웃음> 이모가 안돼. 페퍼야, 너내 속도 모르고. <웃음> 내가 원래 아야 오늘 피곤해서 안 되겠다는데 갑자기 너 마지막 거안 보고 갈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래. 페퍼가 일단... 오고 가야지. 바로 잘 있어. 진실아, 진실이 행복하세요. <웃음> 페퍼야. 아이고 이뻐 베빠 안녕 노래 보자 베빠어 어. 없어. 진실이면 안와 오늘 안온대 이리와 왜 온대? 응. 오늘 안온다는데? 진실 이모 뭐 없어 진실 이모 진실 이모 고싶 알아 아, 결혼생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과부예요 아, 지금 회사에 <목소리도> 비상에 터져가지고요 들어오질 않아요? <목소리도> 들어오질 않아요 <목소리도>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비상에 터지되는게 아, 야 네. 단풍경 왜가냐 <목소리도> <오, 오.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내가 먼저 볼게요 왜 돼? 왜 돼? 왜 돼? 왜 돼? 왜배아 나라? 왜배왜배왜배베배베배베배배배배배배배배배난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베배베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요배배배배배배배배 LG 전자에서 응. 응. 가전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우 근데 너야. 어우 그래서 이뻤어. 지금 너무세신구처럼아 무더워. 아, 아 무더워. 아, 아, 아, 아, 집에 아, 하나씩 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가 지심이 <웃음> <자금치심이> 심해가지고. <웃음> 남들 하는 거 다이아 니가 너 이거 벗어야 되나 봐요 어, 선생님. 네, 우와. 우와. 네, 너무 이쁜데? 크리스마스 벌써 왔어요. 어 그래? 그래. <웃음> 언니 키작고하지. 키로 세. 요 올지. 야 이거 너무 예뻐 미안한데 여타클로스 아저씨가 슬바러 <목소리> 올것 같아 야,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 근데? 어, 어 뒤에는 수비야 또. 어. 와펜퍼 이거야 너무 예쁘다 잠깐 거기다 넣어놔라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냥 여기서 살아도 돼요 한 다섯 <목소리> 명 정도 살아도 될것 같아요 1 1 맞추면 나오니그 선전 냉장고 안 되는 거? <목소리> 선전이요? <목소리> 이 냉장고를 눌러요 야나 진짜 대박이야! 나 진짜 야, 야, 미쳤나 봐! 이렇아니 바뀌어! 포근한 겨울! 야나 이거! 이건... 근데 이거 완전 집 분위기랑도 완전 할수 있겠다! 잠깐만! 탑스리뭐 이런 여러가지 웬일이야! 어, 내가 만약에 이걸 다 올블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날은 오빠랑 싸운 거! <웃음> 오빠한테 이걸로 기분을 보여주는 거지! 레드랑 블랙 을 하면 비상 상태다! 아 <웃음> 비상! 야 근데 이거 색깔만 야. 하는 거 진짜 신기하다 우와 너 진짜 예뻐 그래서 또 기절하는 게 있거든요 뮤직 컬렉션 스타트 이거 완전 오, 홈파티 아니야? 대박 야 이거 어. 홈파티할 때 솔직히 이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솔직히 난 핵이 인싸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야 요리할 때 이럴 때도 여기 스피커 나오면 저장. 제일 밝게 저장해보세요 헉, 갑자기 우와 갑자기 이렇게 밝아졌죠? 말도 안돼 야간 눈부신 방지 어둡게. 어둡게 하면 우와!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지. 눈길 났지 눈길 났지 진짜 잘한다. 잘 몰라. <웃음>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나만큼 아, 많겠어? 아, <웃음> 솔직히 나 진짜 가전제품 광고 너무 많고 싶었거든요. 가전은또 뭐다? LG다. <웃음> 그 어플이 있어. 연동이 돼. 그래가지고 이게 어? 나 샀을 때 없었던 기능인데? 막 이랬던 거 있잖아. 그런 음, 거를 아 <웃음> 에이 제 날이 좀듣고서한 15년씩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씩. 그니까 근데 업그레이드 계속 된다는 거지. 거잖아 됐네 그러 <웃음> 이거 봐봐 아 귀여워 <웃음> 스타일러를 아까 같이 많다고 했죠 저는 완전요 <웃음> 스타일러를 한번봐보게요아 모델이야 너무 와, 예쁘잖아요 이거는 강아지와 핑크 핑크와 스타일러 근데 그세 가지의 <웃음> 조합은 아니지? <안 돼? 웃음> 너무 넘사는데 너무 <웃음> 근데 이거 거의 엑사사 같은데? 액세서리요? 액세 액세서리. <웃음> 어 여기 들어가고 싶어, 페퍼. <웃음> 페퍼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인형도 있어요. 아 어, 안돼. <웃음> 이건 안돼. 라운드로 돼 있구나. <웃음> 어나 이거 본거 같아. <웃음> 진동으로 위에가 이렇게 털어져가지고 미세먼지 <웃음> 이런 거다 털어준다. 아니. 어. 여 바지걸이가 이렇게 있네? 어 나도 처음 봤어 야 완전 깔끔하다 어. 야 그럼 이거 다을 필요가 없겠는데? 아니 우리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오빠 맨날 정장 입는데 여기 아 정장 딱 바지 걸어놓으면 진짜 좋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조용하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거야 어플로 어? 스타일러 눌러 그러네 딱 봐도 어, 누가 봐도 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미에과정 관리 코스 스마트 케어 와 스마트 케어 업그레이드 하기 어, 매우 크게! 매우 크게로 하네 그렇지! 왜냐면 t v 를볼수 있으니까 키위도 가져와! 키위도 가져와! 이와 여기 좀가 아무것도 안 되었죠? 3초 정도 눌러 오. 그럼 원격 그치? 제어로 되는 거야 어머!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그니까 러 그러니까. 스탈로 집에 아, 별점 없는지 없잖아 우리 집 빼고 다 없는지 없어요 <웃음> 우리 체험만 할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 희망 소문이다 야! 너무 좋다 <웃음> <있는 공원이다>. 야 <너무 웃음> 내가 이거 제일 갖고 싶었던 거야 뭐? <웃음> 아니, 시선 강탈! 야, 시선 맥파야, 강탈! 맥파야 우리 이거 봐봐. 아 제품 소리 미세 조절 이거 새로 생겼대. 어머! 원래는 여성 목소리밖에 없었는데 남성 목소리가 생겼대요. 집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야지. 클린 보스파보드. 행정 세기 자동으로. 너무, 너무 스다 <웃음> 아, 제품 시작하면 설정하기. 어, 여기서. 어. 어. 잠깐만 크리스마스를 아, 있네요. 강, 강타해볼까 크리스마스? 우리가 갖고 뭘넣 나오네. 사람쥐, 사람쥐, 사람쥐, 사람쥐. 사람쥐 없어. <웃음> 오 거기 있어. 오 사람쥐. 이거음냥 크게 하거나 음. 작게 하거나 음. 할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소리 예민한 사람지도 있지. 아브랜요 아, 아, 아, 이런 아, 띵띵 이런 아, 소리 오케이. 예민하거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요거 어플로 소리를 낮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웃음> 진짜 완벽하네. 우리 집 갈까? <웃음> 그래서 이빨짝 이게 펫 전용 필터가 나온대. <웃음> 먼지. 야, 그래서 이베서. 그래서 견주분들이 엄청 아, 상처나 봐. 그래? 내 주변에서 다입 있는 아 거야. 아야 너도 이거 하나 사! 사주세요. <웃음> 일단 저거 선물 받고요. <웃음> 저도 사주세요. 나도 받지? 떡 먹고, <웃음> 알 <알림이 웃음> 먹고. 사주고, 약과. 펜프 봐. 구경해. 펜프지 마. 펜프야, 얼굴 봐봐. 야 인덕션. 야, 화이트야, 화이트. 페퍼보다 하얘, 페퍼보다 하얘. 이 <웃음> 이게 오브제 컬렉션 인덕션이 초고효율.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초고효율. 되게 빨리 끓고 좋다 그러더라고. 다 하얀색으로 통일되니까. 장난 아닌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주변으 이렇게 흘리게 되는 거죠. <웃음> 아, 지금 <그게> 약간. <웃음> 어. 어때요? 깨끗해졌어요 완전 그냥 방바닥이에요 여기. 내 방보다 진 깨끗해요 <웃음> 좋아? 응아 그리고 난 이, 이뻐서 솔직히 난 이쁜게 와 근데 진짜 좋아 너 아, 가져와 <웃음> 와 내가 진짜 이상한 집이 진짜 에어컨이 NG거든? 어 에어컨이 NG야? 어 우리집 에어컨도 약간 NG거든요 나 진짜 인테리어 용으로 나오는 거 같아. 몰라요, 너. 어지자리는 어떻게 알았죠? 여기. 어, 돈이 어, 있어요, 지금. 100원 어, 어, 돈 주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다 돈을 줘. 너가 좋아할 만한 맥주. 맥주가 있잖아요. 이게 14일 정도? 그거 정도 보관을 숙성도 뭐라 지숙성이라고그야되 효소? 발효. 발효 발효 발효. 근데 이거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셨대. 이거는 마이 알레 알레 마이 알레 알레라는 거 알아? 알레라 라고? 라고 나 라고 좋아해. 아, 좋아해. 어 라고 좋아해. 어나 라고 진짜 좋아해. 어, 라...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 <웃음> 여기 안에다가 캡슐을 넣어가지고 이게 너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약간 조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어, 거짓말. 진짜 좋지. 야 미쳤다 이거. 이거 진짜 집에 한대 두면 평생 쓸수 있는. 술 좋아하는 애들은 근데 진짜 좋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아 이게 와인셀러야? 어와 응? 근데 되게 조그맣다 야, 근데 진짜 조그맣다 우와 음.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왜 이따? 나 따라와. We wish,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이 작은 그룹이. 아이고 예쁘죠 여기서 만났어. 개터 장난 아니거든요. 로봇 청소기 한번 만러 보시겠어요? <놀람> 오! 합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세요. 이걸 옮겨 보세요. 오모모모. 여기를 우리 분지해 어, 볼까? 거기를 지해 봐. <놀람> 올라와 1위 1위 우와 와 저거 뭐? 지금 왔어야 페퍼 여기 있어요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데려와 빨리 진실이 모뭐 데려와 오 어디 갔어? 없어졌어 죄송해요 어디, 어디 갔다 왔을까 <웃음> 누가 그러지? 이리리, 이리리. 오, 지. 아이고그랬 오, 지. 역 지. 욕심 지. 지. 지. 주세 지. 언니 욕심 지. 지. 지. 주세요!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오 지. 지. 지. 지. 지. 지. 지.